자, 오늘 강의는 지난 시간에 어, B 플랫 코드의 슬래시 코드를 했는데요. 어, 아무래도 B 코드도 비슷하지만 해야 될것 같아서 B 코드와 그 다음에 B 마이너, 마이너도 이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B 마이너와 어, B 코드를 같이 B, B와 B 마이너의 슬래시 코드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B부터 하겠습니다. B, B 코드는 이렇게 A 코드 모양을 잡고 바레 코드죠. 자, B 코드는 어, 5번 줄 여기가 그음이기 때문에 바레를 어, 6 번까지 일부러 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 힘드니까 다섯 줄만 누르면 되겠습니다. 이게 B입니다. B 코드. 자, B 코드를 그음 B 코드의 그음을 하나씩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 B 코드는 이제 B 슬래시 C#입니다. C라고 C는 없고 음계상 B 슬래시 C 샵 C 샵음이 여기 있거든요 여기가 C 샵음이죠 그러니까 B를 이렇게 잡았다가 그냥 이렇게 오면 되겠습니다 가운데 네줄 1번 줄은 치지 않습니다 1번 줄은 치지 않고 이게 B 슬래시 C 샵이 되겠습니다 또는 B코드를 이렇게 잡고요. B코드를 이렇게, 이렇게 잡았었는데 이 손가락을 떼고 개방을 시키고 이뗀 손가락으로 여기 도샵을 눌러줍니다. 도샵을 누르면서 이 개방한 4번 줄을 막아줍니다. 소리가 안 나게. 이게 B 슬래시 C 샵 입니다. 예. 4번 줄이 소리 안 나게. B 슬래시 C샵. 그 다음에 B 슬래시 D가 아니라 D샵이죠. B 슬래시 D샵은 D샵음이 여기 있는데 여기 D샵이죠. B 모양이 여기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합칠. 그래서 B플랫은 음, 여기 있는, 그러니까 여기 있는 B, 어, B플랫이 B 아니라 여기 있는 B코드를 이용하기 위해서 여기 도샵을 사용합니다. 6번 줄에 5번, 아, 5번 줄에 6프렛에 있는 D# 음을 사용하고 손가락 하나로 이렇게 다 누르면 되겠습니다. 역시 1번 줄은 소리가 나지 않도록 치지 않습니다. B슬래시 D샵이 되겠습니다. B슬래시 D샵 많이 나옵니다. B슬래시 D샵. 그다음에 B슬래시 E가 되겠죠. 자, 슬래시 E는 쉬어의 6번 줄을 다 개방하면 되기 때문에 아까 B 코드 처음 기본형 잡은 상태에서 6번 줄을 쳐줍니다. 6번 줄 개방현을 B슬래시 E. 그리고 여기 있는 E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여기는 B. 그러면 B 모양이 이랬었는데 4번 줄까지 바레를 잡고 이 손가락을 뗍니다. 그리고 4줄만 치는 것 같습니다. B 슬래시 E. 고음, 약간 고음. 고음 4번 줄에 미를 사용한 거. B 슬래시 E. 아니면 풀코드 모양 잡고 6번 줄 B 슬래시 E 그 다음에 B 슬래시 F 샵이죠. B 슬래시 F 샵은 6번 줄까지 다 바레를 누릅니다. F 샵음 파 샵음 입니다. 이렇게 하던지 이게 힘드시면 4번 줄에 이게 파샵 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레를 없앱니다. 바레를 1번 줄만 누르고 4 줄만 치면 되겠습니다. 5번 줄은 뮤트합니다. 이 손가락 끝으로 이렇게 이게 바로 비슬레시 F샵 고음 줄 4번 줄을 이용한 비슬레시 F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슬래시 G샵을 할 차례죠. 비슬 G샵. G샵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손가락이 이렇게 올라오고요. 5번 줄은 손가락 사이에 막혀서 뮤트를 하고 1번 줄도 역시 소리가 이렇게. 1번 줄도 이쪽 검지손가락 살을 이렇게 닿아서 이쪽 뿌리 부분을 대서 막아줍니다. 자. B코드 모양, G샵, 솔샵음을 더해줍니다. G샵, G샵, 아, B슬래시, G샵. 지난 시간에 계속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6도음, 6도음을 슬래시 근음으로 하는 메이저 코드는 그냥 그 6도음의 마이너 세븐과 같습니다. B슬래시, G샵은 G샵, 마이너세븐과 같습니다. 예. 자, G샵 다음에는 A죠. A라, 어, 원래 라샵을 해야 되는데, 음계상으로는 음, 라도 많이, 슬래시 A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슬래시 A는 B 모양에서 5번 줄을 개방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아까 이 모양 많이 나왔는데, 이, 이 상태에서 5번 줄이 5번 줄을 치면 되겠습니다. B 슬래시, A 그 다음에 B 슬래시 A 샵은 잘안 나오지만 이제 음계상으로 필요하니까 B를 이렇게 잡고요. B를 이렇게 잡고 여기가 A 샵이죠. 6번줄 6프렛 이렇게 치면 되겠습니다. 하고 1번줄은 치지 않고요. 5번줄은 뮤트 하고요 자, 이번에는 어, B의 슬래시 코드를 어, 내려가 보도록, 그 음을 내려가면서 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 그 다음에 B, 이제, 슬래시 A샵. 그 다음에 B 슬래시 A. 그 다음에 비슬래시 G 샵. 그 다음에 비슬래시 F 샵. 비슬래시 E. 6번줄 개방. 그 다음에 비슬래시 D 샵. 그 다음에 비슬래시 C 샵.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B 마이너의 슬래시 코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자 B 마이너도 B와 모양이 거의 똑같죠, 비슷하죠. 자 B 마이너, B 마이너도 역시 근음이 5번 줄이기 때문에 6번 줄을 평소에는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6번 줄 뮤트를 살짝 손끝으로 막아줍니다. 이 B 마이너죠. B마이너, B마이너 슬래시 C샵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여기 A마이너 모양에다가 여기 A마이너 모양에 여기 도샵을 눌러야 되겠죠. A마이너 모양, 그 다음에 여기 도샵. B마이너에는 샵이 몇개 붙죠? B마이너 키는 D키에서 왔으니까 샵이 파샵, 도샵 이렇게 두 개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도기 때문에 도샵을 한 것입니다. 밑에는 A마이너 모양, 그 다음에 여기 도샵 B마이너 슬래시, C샵 <웃음> 그 다음에 B마이너 슬래시, D입니다. 레에는 샵이 안 붙으니까 D는 4번 줄이니까 4번 줄까지 다 개방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4번줄까지 이게 B 마이너 슬래시 D입니다. B 마이너 슬래시 D, 5번줄, 6번줄을 치지 않습니다. 엄지로 이렇게 막아줘서, 막아줘서 5번줄, 6번줄이 소리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B 마이너 슬래 D, 그 다음에 B 마이너 슬래시 E죠. 이는 6번 줄을 개방하면 되니까, b 모양 잡고, Bm 슬래시 E, 이렇게 하면 되겠죠. 또는, 여기 있는 E를 사용하려면, 이 손가락을 떼고, 이렇게 되겠죠. Bm 슬래시 E. 이렇게, 있, 이렇게 있었는데 그 모양이, 이 위에 손가락이 떨어지고, 여기, 이건 잡아야죠. 3번 줄은. b-2. /E. 여기가 미입니다. 4번 줄. b-2. -E. 일반적으로는 이게 편하겠죠. 예, 6번 줄을 치는 거. 그 다음에 b-2. f 샵. 파샵음이니까 6번 줄에 2번 플랫을 잡아줍니다. 이것이 6줄을 다 누르는 발의 코드가 B 마이너 슬래시 F 샵. 만약에 여섯 줄 누르기가 힘들면 B 마이너 모양을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여기가 4번 줄이 F 샵, 파 샵. 4번 줄부터 치면 되겠죠. B 마이너 슬래시 F 샵. 역시 5번줄 소리 안 나도록 손끝으로 막아줍니다. 그다음에 B 마이너 슬래시 G일까요? G 샵일까요? 네, 음계상으로는 G입니다. 예, 솔에 샵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솔을 해야 되겠죠. 자, 솔을 엄지로 해줍니다. B- 마이너 s 슬래시 G, 솔 5번줄 뮤트가 되어있죠. 엄지 끝으로 뮤트하면 됩니다. B- 마이너 슬래시 G샵 손모양이 어려우시면 역시 이렇게 해도 됩니다. 여기를 잡았던 손가락이 여기 소를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대신에 1번 줄을 또 치지 않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손검지에 여기 손 뿌리로 막아줍니다. 이렇게 치시던지 이렇게 하시고 비마 bm 모양 하시고 엄지로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B 마이너 슬래시 A입니다. B 마이너 슬래시 A는 4번 줄 개방하면 되겠죠. B 마에서아 5번 줄까지 5번 줄을 라를 개방하면 되겠습니다. B 마이너 슬래시 A, B 마이너 슬래시 A. 네, 그리고 B 마에서는샵 그러니까 A 샵 슬래시를 쓸 일이 없어요. 예, 라에 샵이 붙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안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B마이너를 B 마이너를 B 그 다음에 슬래시 A 이런 식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 마이너 B 마이너 슬래시 A B 마이너 슬래시 G 엄지로 아니면 이 손가락이 올라와서 솔 B 마이너 슬래시 B 마이너 슬래시 G 또는 이렇게 그다음 B-슬래시 F# 또는 이렇게 해서 4번 줄까지 B-슬래시 E 6번 줄 개방형 또는 이렇게 4번 줄 B를 사용하고 이 손가락이 내려옵니다. 새끼 손가락은 떼고 그 자리 에 내려옵니다. B-슬래시 E 그다 B 마이너 슬레 D는 4번 줄까지 개방 시킵니다. 4번 줄 엄지로 5, 6번 줄을 살짝 막아주고요. B 마이너 슬레시 D 그다음에 B 마이너 슬레시 C# A 마이너 모양을, 그러니까 B 마이너를 이렇게 A 마이너 모양을 잡고 손가락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손모양을 바꿔줘야 되겠죠, 이렇게. 자. 이게 이렇게 a 마이너 모양 잡고 여기 도샵이 그러니까 손가락이 나란히 세 개가 세 개가 눌려지게 되고 여기 2번줄 누르면 되겠습니다. b 마이너 슬래시 c 샵그 다음에 b 마이너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